아, 일단은 성인 기준으로 디사보다는 무조건 저렴합니다 왜냐면 폐장급 미지급형 50% 밖에 없었다가 네. 2월에 10%형이 생겼어요 그때 처음부터 아기를 가지고 접근하신 설계사분들은 없어요 음. 근데 자기 기고객인데 네. 혈관 질환 보장이 부족해 그래서 처음에 그걸로 연락을 해요 네. 했는데 설계해서 심사를 보니까 안돼 안 그러니까 암이라도 더 들어 약간 이렇게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성인건강보험 전문가 조홍미 팀장님 모시고 성인건강보험 중에서도 40대가 준비하면 좋은 성인건강보험에 대한 가이드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하는 데 필요한 꿀팁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건강보험 전문가 조미민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미민 팀장입니다 오늘은 본론으로 좀 바로 들어가서 K사가 지난달에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네. 그래서 9일날 판매가 중지될 거다 결국은 안 되고 연장이 됐어요 네 연장이 됐습니다 어린이보험 연장이 맞고요. 일단 성인보험은 조건이 조금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똑같이 할인율은 적용이 되는데 K사가 단점이 상해 사망 부분을 연만기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줄일 수가 없었는데 그걸 상해 주관자실 이번 일당으로 변경해서 거의 한 60-70% 정도 보험료를 뺄수 있었거든요. 불필요한 지출을. 네. 근데 그게 변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어, 유사암 진단비. 100만 원을 초과하면 어 이제 대체할 수 없는 걸로 상해주관자실로 대체 안 되고 상해사망 2억을꼭 구성하는 걸로. 아, 아 그러면은 네. 어쨌든. 그 지난달 대비해서는 연계 조건 부분 때문에 보험료가 약간의 인상이 그렇죠. 총합 보험료가 인상이 될수 있죠. 그래서 어. 좀 설계가 이제 저번 달과 똑같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제 음, 저번 달 기준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험료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발생을 할까? 어, 일단 성인 남성 45세 기준으로는 거의 만원정더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번 아, 달 기준, 지난달 기준. 네. 뭐 상해 사망담보가 꼭 필요 없는 담보다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살아가면서 보장받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그걸 했지 않은데 있다 보니까 목적이 사실 지난달에 가입한 게 조금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40대입니다. 네, 네. 보험이 가장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 시점입니다. 아. 이제 보험을 가지고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시라고 음. 보시면. 저는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험을 하면서 생각하는데 이 40대 때 준비한 보험이 평생의 보장을 결정하는 내 자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이가 40대다 보니까 이때부터가 사실 보험을 제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40대 분들이 보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는 본인 건강 상태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 처럼 부모님이 좀 많이 아프시기 시작하는 세대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이 제대로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위해서 찾아주시기도 하고요 40대 성인 건강보험 최근에는 이제 착한 실손 전환 문의 때문에 40대들이 정말 막 불친하게 연락을 주세요 어, 내 실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러시면서 보험 리모델링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좀어떤 거? 죠제 체감상 한 10명 오면 1명 정도만 보험이 음. 없으시고 9분은 다 보험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체감 실손 전환을 전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음. 그렇죠 왜냐하면 보험료 지출이 과거 실비는 점점 인상률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음. 이폭 때문에 이제 보험료 지출에 대해 고민이 되시고 자기부담금이 적었던 음. 과거 실비를 유지하느냐 음. 아니면 은 보험료를 줄이고 어, 이제 자기부담금이 늘어난 실비를 가져가느냐 를 음. 시작으로 보험의 전반적인 컨설팅 의뢰를 주고 계시죠 음, 음. 그러면 40대 성인건강보 컨설팅의 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어,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음. 컨설팅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 음. 그리고 보험이 있으신 분들 이 기준으로 이제 과정이 아예 달라지는데요 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컨설팅이 속도가 붙습니다 정해진 보험료 내에서 진단비, 수술비, 후유장애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서 설계를 도와드리고요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결정하시기 보다는 간격을 두시고,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저랑 같이 기존에 있는 보험에 대한 분석, 그리고 왜 그때 그렇게 가입을 했는지, 이 보험을 왜 들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이 목적을 한번더 깨우치고, 현재의 가치가 유지되는가,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가를 어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살릴 것은 살리고, 이런 컨설팅, 포인트를 잡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보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보험료 수준이 좀 어느 정도라고 볼수 있어요? 음, 40대 분들 같은 경우는 30대보다는 당연히 네. 보험료가 많이 오르겠죠 40대 분들은 보험이 아예 없다 음. 남성분들은 11만원에서 13만원 정도 여성분들은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웬만한 보장은 최대한 빈틈없게 빈틈없게 음. 준비하는데 그 정도의 기준을 두고 하는 거고 그렇죠. 거기서 네. 내가 그 보험금을 더 받고 싶다 뭐 한도를 더 늘리고 싶다 라고 하면 여력이 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어, 진행도 가능하다 요렇게 보면 될것 같고 음 과거에 이제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과거보험이 좋다 내지는 돈이 아깝다 해지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 컨설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음, 뭐 대표적인 게 과거 보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암진단급 과거에는 이제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았었잖아요 네네. 지금 따로 유사암으로 분류돼서 일부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갑상선암 같은 게 과거 2009년도 이전 상품들은 다 일반암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좋은 보험인 거죠 네. 문제는 혈관질환 보장들 음. 또 예를 들면 뇌출혈 진단비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같이 음. 아직까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거의 열에 아 이상은 다 뇌출혈과 급성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뇌랑 심장 진단비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무래도 확률이 적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있지만 또 보장 금액이 큰다 한들 보장인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 그게 보장 금액이 아니잖아요. 어. 허 그렇죠. 울 뿐인 수치일 뿐이지 음. 제가 최근에 48세 여성분 어, 보험을 많이 내세요 개인 보험을 100만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이번 일당이라는 특약이 음. 엄청 메리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판매도 많이 하고 그쵸. 통원 음. 일당도 그렇고 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갈때 있으시더라고 근데 이제는 이번 일당이나 음. 이 통원 일당의 중도가 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암에 치중이 돼 있어요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은 암에 치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가치 있는 보장인 음. 혈관질환 보장으로 대체를 해도 이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좋은 보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보험 안에서 좋은 담보가 있는 거야 그런 좋은 담보들은 유지를 하시고 그 보험 안에서도 지금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담보들이 있더라 지금 시대에 맞는 좋은 담보로 변경을 하시는 게 보험 리모델링의 핵심이지 않을까. 이번 음. 할 확률을 따지는 것보다는, 어, 진단 자금들에 대한 확률이 어쨌든 살아가면서 훨씬 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그쵸. 네,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들도 한번, 아, 내가 너무, 어, 어떤 특정 담보에 대한 보상 사례에 꽂혀서 보험을 가입하진 않았나. 라는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 40대는 최대한 모든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씩이나마 다 대비를 해두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적으로 여력이 되면 이제 그 두께를 점점 채워가는 설계를 하시는 거고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이번 가입으로 평생보험은 끝내겠다 음, 음. 특정 질병에 대한 리스크가 시대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 음.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하는 질병과 음. 10년 뒤에 고민한 질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맞아. 한번 가입하고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보험은 안볼 거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잘못된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과거 보험에 대비해서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담보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 질환 진단 보장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 보장 음. 그리고 이에 따른 수술비 보장 이뿐만 아니라 의학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요즘은 그냥 간편하게 수술받고 바로 단내 퇴원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수술비에 대한 중요성도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영역만 된다면 후유장애까지 음... 과거에 이제 암 이런 거면 한... 60대나 70대 돼야지 발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또 이게 점점 젊어지고 있죠 50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암뿐 아니라 뇌, 신장까지도 아, 맞아요 옛날에는 발견 못했던 부분을 좀 빨리 발견해서 이게 기타 내열관 질환이라는 그렇죠 그런 것도 쉽게 의사 소견을 받기도 하고요 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초보기에 발견될 확률이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일반암보다는 유사암에 대한 진단 확률이 확 크게 올랐습니다 어, 그러면 40대 성인 건강보험을 준비하시려는 분들 꼭 추천해 주시고 싶은 담보가 있으시다면, 음, 진단비 수술비는 다 납득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후유장애, 이제 후유장애는 진단금과 수술비보다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상해후유장애가 있고 네. 질병후유장애가 있잖아요 네. 후유장애 같은 경우도 청구를 하실 때 이제 가성비는 상해후유장애를 이길 수가 없고요 음. 그렇죠? 상해후유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선택적으로 정하실 수 있게 권장을 드립니다 항상 이거는 모든 것은 보험료 이제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보험료로 제출할 것이냐 음. 이걸 기반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음. 청구 사례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상해후유장애 정도는 가지고 계신 분들 은근히 많아요 자기도 모르고 예전에 기본계약이 상해후유장애여서 그렇죠 네. 필요성을 느끼고 가입한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음. 가입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 이 정도인데 음. 이질병후유장애가한번 아프면 가입이 힘듭니다 거의 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은 이제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 이제 청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디스크도 그렇고요. 네네. 뭐 병원에 가실 때 음. <웃음> 자다가 아파서 가셨다고 하시면 음. 질병 코드 받잖아요. M 코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 내가 무거운 거 들다가 삐끗했다. 음. 이러면 S 코드 받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청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상해 후유장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음, 음. 질병 후유장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오십견으로 어깨도 마찬가지 예요 음. 이게 상해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거든요 그기호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항상 이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가지고 가셔서 나중에 보상 받으실 때 조금 더 유리하게 음. 보장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반복 지급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게 진단금인 줄 알고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진단금이 좀 비싸잖아요. 진단금. 네, 많이 비싸요. 근데 진단금은 그만큼 확률이 엄청 높다. 그리고 네. 지급이 잘 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진단만 받으면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일회성입니다, 진단금. 최초일회 네, 최초일회 받고 사라지고 유사한만각각이 되잖아요. 근데 후유장애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제 부유장애 같은 경우는 보장 범위가 신체 전체라고 응. 이해하셔도 되고요 부위별로 가입금액 전체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부위별 그러니까 이쪽 손도 뭐 2천만 원 응. 이쪽 손도 2천만 원내 장기도 2천만 원 눈도 코도 각각 2천만 원씩 들어있고 응. 만약에 장애율이뭐한번에 100% 나온다면야 뭐... 그건 뭐네사이죠 <웃음> <웃음> 그렇지만 뭐 당연히 말씀하신 건 10% 정도 나올 수 있잖아요 선하게 그러면 만약에 가령 뭐 10%의 장애율이 발생했다 왼팔에 내가 만약에 운동 같은 거 운동을 해서 치료를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각도가 어, 이만큼밖에 안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각도에 따라서 장애율이 그렇죠. 정해지거든요그러면 이제 뭐 15%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15% 받고 나머지 85% 부분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더안 좋아져서 더 안된다. 음. 후유장애 진단을또 받겠죠. 음. 추가적으로. 그러면 또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한번 받고 사라진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50대들은 사실 추천해드리기가 네. 금액적으로... 너무 하면... 애매합니다. 또 그리고 가입이 되시는 분들이 극소수예요아 실제로 해보면? 네. 왜냐하면 네, 일단 50대분들이 지금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은 되세요. 정말 많죠. 정말 많아요. <웃음> 약 되시면 일단 절대 가입이 안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합병증으로 오는 후유장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어, 아예 가입 절척가 안됩니다. 질병후유장애는. 그리고 만약에 수술이력이 있으시거나 이러면 부담보가 걸리기도 하고 과입도 힘들어지고 보험료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음. 이제 40대, 30대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많이 빌리게 되는. 다 어, 어쨌든 40대까지는 가성비를 따졌을 때 후유장애 담보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성인건강보험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추천 담보는 질병후유장애, 상해후유장애를 좀 눈여겨서 봐라.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40대 성인건강보험 준비하시려는 분들, 적정보험료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없으신 분들은 11에서 13만원, 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없으신 분들 기준으로, 이제, 10에서 12만원 선이고요. 보안으로 가져 가시는 분은 뭐,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남성분들은 8,9만원대, 네. 여성분들은 한 7, 8만원대 정도로. 그렇게 음, 얘기한 거는,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기존 증권에서 살릴 거 살리고 보통 암 같은 거 살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암이 과도하게 있으신 분들 제외하고는 과도하게 지금 그런... 너무 많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막 진짜 암1억 1억 이렇 이상 네, 맞아요. 어. 한도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걸 <웃음> 고민해봤어요. 아, 왜 이렇게 암 보험이 많을까라고 고민을 해봤거든요. 암 보험은 인수가 잘 되니까요. <웃음> 유하니까 인수가 유하니까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하죠? 애드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음. 옥셀링을 할때 그냥 얘기하고서 뭐 다른 걸로 운전자 보험이 좋아 라고 뭐 얘기하고서 전화했다가 그런데 여기다가 안보험도 좀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려고 안보험 하나 더가입시키고 저도 이제 리모델링 사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이래요 처음부터 아기를 가지고 접근하신 설계사분들은 없어요 음. 근데 자기 기고객인데 네. 혈관 질환 보장이 부족해 그래서 처음엔 그걸로 연락을 해요 네. 했는데 설계해서 심사를 보니까 안돼안돼 안 그러니까 암이라도 더 들어 약간 이렇게 하신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로 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건강보험 이게 진짜 좋은 게나와가지고 이분한테 이게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이 건강보험 드세요 라고 했는데 이분이 뭐 대장용종 제거 수술 얼마 전에 했어 가입. 뭐내집 네 가입이 안돼 심사 안돼 이러면 갑자기 어. 그럼 연금이라도 들어 <웃음> 그런 느낌이요 <웃음> <웃음> 그래서 가게에 그 보면 어? 저는 보험료 한 달에 뭐 80만원 내요 100만원 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많아요 많아요 네. 근데 까보면 보장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만이 역시 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그 그거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우산 같은 거에 비유하는 네. 지붕 같은 것도 네 지붕에도 비유하고 정말 구멍 뽕뽕 난 우산 들고 있는 거랑 진짜 같은 거 같아요 이제 살아가면서 지붕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이제 한쪽만 지붕을 계속 쌓아 놓는거예요 한쪽으로만 <웃음> 그 그러니까 비를 피할 곳이 요 공간 밖에 없어 어. 내가 조금만 다른 곳으로 가면은 음. 길을 막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게 지금 40대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맞아 어, 그러니까 암, 뭐, 아니면 사망. 진짜 생각보다 사망 왜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4억씩 어. 갖고 가시는 분 되게 많아요. 어. 정신보험 다 1억 5천 기본 계약에 어. 암 들어가 있고, 다른 건다 내출령 특성. 음. 지금은 이제 전문가님들이 어떤 보장의 구멍들을 메꿔야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아시잖아요. 건축가랑 같아요.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떤 뼈대로 짓고 어떻게 커버를 해야 이 집이 튼튼하게 잘 유지되는지 근데 우리가 집 지어놓고서 평생 그냥 사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네. 어떤 때는 부서지는 부분들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보수들까지도 관리하라고 보험 전문가들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도움을 가입하셨으면 이제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보장을 잘 받을 수 있지? 같이 전문가님이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런 금융상품이 되지 않았나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달에 40대 성인 분들께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보험사 내지는 추천 플랜 2월과는 완전 판도가 좀 바뀌었고요 네. 아직까지 여전히 K사가 강세긴 해요 네. 그래서 K사를 베이스로 해서 조합 설계가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진단금들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연계 조건도 암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어, 2월과 비슷한 패턴으로 준비를 하되 40대라고 해서 돈을 막더쓸 수는 없죠 허, 훨씬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기껏해야 한 2, 3만 원 정도 쓸 텐데 대체적인 위험률 때문에 보험료도 많이 올라서 이제 그것까지 따지자면 막 20만원까지도 박하는단 음.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좀 가성비 있는 조합으로 K사와 L사 조합을 가져왔습니다 어. D사는 종수술비랑 질병수술비의 매외지급의 메리트를 확실히 느낀다면 2만원 정도 네. 더 쓰신다고 생각하고 가신 조합이고요 L사가 일단은 성인 기준으로 D사보다는 무조건 저렴합니다 왜냐면 폐장한급 미지급형 50%밖에 없었다가 네. 2월에 1 0형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진단금을 쌌습니다 음. D사보다 근데 삼학 연계가 있었어요. 음. 총 보험료가 D사보다는 약간 싸지만 음. D사의 그 종수술비 질병 수술비의 그 가치를 요 약간 차이 때문에 내사에 손을 줄 수가 없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일단 보험료는 당연히 똑같이 저렴한데 네. 연계가 없습니다. 지금 3월에. 아 포인트가, 포인트가. 이제 연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계가 5-6천원은 하니까요 못해도 근데 그 5-6천원의 차이 때문에 지사보다 진단금도 저렴하고 연계도 없어서 가성비 있게 조합할 수 있는 보험사가 음. 되었죠 일단은 40세 남성 기준으로는 보험이 실손밖에 없으신 분들 아예 없으신 분들이라고 할게요 음. 아예 없으신 분들은 45세 남성 기준 l 4때 78,000원 그리고 K사 58,000원 합산 137,000원 정도 이렇게 음. 나오고요 여성분들은 똑같이 보험이 실손밖에 없는 분들 엘사는 59,000원, K사는 56,000원으로 11만 5,000원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만원대, 13만원대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플랜으로 준비한 분들을 위한 보안플랜의 여기 이 설계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네. 교장에 따라서 네. 하지만 대체적으로 네. 암 진단비는 2천만원 정도는 네. 갖고 계시고 질병 수술비도 30만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어, 요두 가지를 뺀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안플랜으로는 45세 남자 기준 엘사 45,000원 K사는 52,000원 합산 97,000원 여성분들은 L사에 36,000원 K사 48,000원 합산 85,000원 그래서 음. 8만원 대로 보완이 가능하신 거죠 음. 이렇게 <웃음> 가져가시면 진단비, 수술비 그다음에 뭐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종수술비다 음. 들어갈 수 있고요 이대 질환에 대한 보장과 이대 질환 수술비 보장까지 음. 어,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다 갖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랬던 지붕을 이렇게 만드는 그렇죠. 네런 그런... 어, 네, 요구에 이렇게 되는 네. 거죠 <웃음> 네. <웃음> 그렇죠. 그런 설계로 말씀드렸고 또 저렴하게 어...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럼 여기에서 또 혼란을 느끼실 수 있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음. 전문가님은 추천하신다면 DK조합을 좀 추천하시나요? 아니면은 LK조합? 음, 제가 이거는 30대랑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40대분들의 경우는 일단 같은 만기를 설정했을 때 보장받는 기간에 10년 정도라는 불량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30대는 90세 만기라고 가정했을 때 거의 60년에 가까운 그렇죠. 보장기간을 받아야 되는 거고 40대분들은 50년 정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수술비 매회지급이라는 가치가 3 0대분다는 조금은 떨어지는 이유가 약관의 차이가 사실은 생명사 약관, 요실급재왕절개 네. 뭐 치액 요 네. 정도잖아요. 재왕절개가 네. 되는 거는 이제 40대분들은 검은 음, 안 하셔도 될것 네. 같고 치액 정도는 비용이 비싸지가 않고 요실금 음. 정도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이 L사와 K사의 종수비 약관이 동일한데 딱 한가지가 달라요 어, 체외파 세속수 있잖아요 아, 그게 L사는 종수술비가 1종으로 분류가 되고요 음. K사는 2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음. 그래서 일단 체외파 세속수에 대한 보장은 K사가 유리하고요 음. L사는 1종으로 되기 때문에 보장이 적겠죠 네. 이런 것들을 통체적으로 봤을 때 음. D사에 내가 2만원 이상을 더 주고 음.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음. 어, 40대 분들은 k 4와 l 4 조합으로 음. 좀 가성비 있게 음. 어. 이게 30대는 또 달라질 수 있고 50대는 또 달라질 수 있는데 다르죠. 네. 40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DK조합을 해가지고 보장이 좀더 늘어나고 보험료를 한 2만원 정도 더낼 거냐 아니면 LK조합으로 가서 2만원 정도를 줄이고 종수술비에 대한 보장을 조금 축소시킬거냐 그런데 전문가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두가지 중에서는 LK가, LK가 가성비가 훨씬 더 좋다 3월은요? 3월은 <웃음> 3월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험 리모델링이라던가 아니면 어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40대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그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보험 가입을 고민하시는 이전 연령층 구독자님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음 제가 초회 상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을 초회 상담에서 컨설팅 방향이 다 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질문이 많습니다 <웃음> 여쭤보는 게 많은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존 보험이 있으세요? 라고 하시면 제가 다 리모델링을 시키려고 하시는 줄 알고 오해하시고 경력 있으세요? 그러면 나는 아프지도 않은데 유병자보험 가입시키려고 그러나?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험 영업도 이제 시대가 가면서 변하잖아요 10년, 15년 전과는 다른 차원이다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고객님을 위한 설계를 위해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솔직하게 질문을 협조해 음. 주셨으면 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제가 제일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고객님들 위한 설계를 해드리고 보장관리를 해드린다라는 거를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섭외 요청도 드리고 가입문의 주시는 분들을 연결해 드리는 거거든요 고객님들께 정말 보장을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저희가 항상 연구하고 있다는 거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독자님들, 그리고 보험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인식적으로 좀 변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몸에 대한 기준들을 좀 세우는 게 애매하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간 될 때는 최대한 하고요 그 다음 공룡구 스텝들이 기초 상담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 전문가님들한테 연결해 드릴 때는 기본 조건이 가입 상담이에요 가입 상담 이분들도 정말 많은 고객님들 관리하고 시간 내 가지고 컨설팅 해주시고 이건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어떤 생계를 제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웃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보험연구소가 1차 필터링 기초 상담을 해드리고 거기서 아 나는 정말 보험 전문가한테 내 보험을 맡기고 내 보험을 관리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입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시간 시간 내서 보험연구소에서 문의 들어오는 분들은 더 신경써서 내가 한다 폐가 될까봐 <웃음> 그쵸 네네. 더욱 신경쓰니까 다른 데가 비교를 음. 하시는 건 괜찮은데 맞아 맞아 제가 안내해드렸던 걸로 음. 그대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음. 좀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사실은 서로 속이는 거잖아요 귀찮아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계를 수도 없이 많이 해봤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점에 이분을 위한 최적의 설계는 항상 이게 최고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비교를 하셔도 전 자신이 있거든요 음. 근데 문제는 음. 그 설계안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하시는 경우만 좀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그냥 어, 저는 이런 도움만 받고 싶습니다 어, 설계에 대한 요 가이드들만 좀 받고 싶습니다 좀 부탁을 하셨으면 좋겠고 유료 상담을 추천을 드렸어요 그런 분들은 유료 상담 좀 하시고요 아니신 분들이 대다수지만 음. 특정 소수의 몇분 때문에 사실 전문가님들이 저희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서 이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후회가 되지 않게, 실망감이 들지 않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계사분들 저희 채널이 진짜 요즘에 보험설계사님들이 제일 많이 보는 공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웃음> 그 자료 가지고 공부하신다고 하시는데 설계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설계사 한거 밝히시고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속이고 고객인 척하고 어설픈 설계안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정형화된 설계안이 아니잖아요 <웃음> 그 고객님과 최상담에 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반영해 가지고 만든 설계안이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 설계만 받아 가지고 다른 고객님들께 하면 그건 고객님들께 피해요 설계사면 저 설계사인데 제대로 배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요청하시면 팀장님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들이 시간에서 내 저희 유료 강의도 하고 하시니까 어뭐 무료 강의 할 때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참석해라. 그러면 그 기반적인 것들을 좀 도움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은 정말 전문가라고 느끼셨으면 뒤에서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어설프게 고객님들한테 영업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음, 제대로 된 보험 전문가님들한테 배우시면 아 이게 진짜 봄 전문가구나 보험설계사구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 일의 가치를 제대로 느낄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내용이 알찼던것 같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보험을 좀 준비하신다면 정말 좋은 어, 보장들 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정말 어려운 숙제 50대가 50대 나왔을 때. <웃음> 50대가 진짜 어려워요. 저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항상. 경험수가 너무 많아서. 네 맞아요. 그래서 50대에 대한 어, 성인보험 가이드 기준 그리고 꿀팁들 꼭 필수 담보들 이런 것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